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용근로자 본사로 4대보험 신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현장으로 4대보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현장 일용근로자를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그런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재하도급 공사라서 현장 관리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재하도급 공사인 경우에는 원청으로부터 하도급 관리 번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장 일용근로자를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를 살펴보면 하도급 공사를 받았지만 현장 관리 번호가 없는 경우입니다. 원청에서 하도급 공사에 대한 현장 관리 번호를 내려 줘야 하는데 내려주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사는 부득이하게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 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공사 등이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 일용근로자가 현장으로 근로한 경우 변경계약서를 통해서 해당 현장으로 일용근로자를 신고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 일용근로자를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공사착공 전에 일용근로자가 현장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선투입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공사착공일 이전에 투입됐기 때문에 해당 현장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장 일용근로자를 본사 관리 번호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한데요. 그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본사 관리 번호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 번호로도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사 관리 번호가 없어 본사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두번째, 일용근로자 현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용근로자는 현장에 근로를 했지만 현장으로 신고가 불가하여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나 원청에 해당 현장으로 보험료 납부증명원을 뽑을 수가 없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번째, 본사관리번호로 신고한 일용근로자가 건강 및 연금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매달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 일용근로자를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신고와 보수변경신고 그리고 상실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신고 이후 보수가 변경되면 보수변경신고를 하면 되지만 본사로 일용근로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사는 보수변경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매달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본사 사업장이 자진신고사업장이 아닌 부가고지사업장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3월 보험료 신고시 현장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만약 본사 사업장이 부가고지 사업장이라면, 본사에 신고하는 경우, 매달 신고할 때마다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일용 근로자 본사로 4대 보험 신고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